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9th love letter Your w o r d is a lamp to my feet Your w o r d is a lamp to my feet 내 발을 비추는 빛 10편 119편 105절 어, 오늘은 인터벌을 조금 짧게 해서 길지 않더라도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유는 사실 음, 오늘 제목처럼 음, 저의 오늘 하루를 지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러블레터에서 다뤘던 그 암기하기로 했던 중요한 영어 표현들 있죠. 영어 성경의 문장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비범하신 하나님께서 있다. 뭐 성경에서는 in Israel, 이스라엘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번용하며 좀 뒤를 바꾸면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in me, 내 안에 또 in us, 우리 안에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extraordinary God.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 outstanding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이 저를 또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음. 사실 이0편 119편, 105절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죠 105절이니까 참 길죠 요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젊었을 때 지금도 젊다고 믿고 싶지만요 젊었을 때 어~ 꿈을 꿈에서 요거를 보여주셨어요 좀 신비주의인가요 여러분 근데 뭐~ 말씀을 보여주셨으니까 뭐~ 이게 굉장히 뭐~ 어~ 무슨 야매 이런 거로 듣지는 <웃음> 말아주시고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진짜 주, 주변의 배경이 굉장히 껌껌한데 가운데 이제 영어였는지 한국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아마 이렇게 어뭐 평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그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꿈에서 보게 되어서. 그리고 뭔가 이게 내가 붙잡아야 될 평생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음... 오늘 그 제가 'There's i an extraordinary God in me' 내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예, 제가 오늘 또 그것을 경험해서 좀 어떻게 얘기하면 하루를 버텼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하루를 어너끈히 이렇게 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하루도 굉장히 좋은 일도 있었고 긍정적인 일들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고 우리 인생이들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더 이거를 이렇게 인터벌을 짧게 녹음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녹음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어~ 이 분의 좀 설교에 제가 매료를 됐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래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조정민 목사님 전 MBC 보도국장에 MBC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조직에 이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조, 조직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25년인가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시면서 조직의 정점까지 올라가셨던 예, 어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거에 미련 없이 명쾌한 가르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들을 때마다 사이다라고 느꼈고 이분이 왜 이제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정말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의 감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어 찔렸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고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정말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교회 인이 받기도록 듣잖아요. 어 그렇지만 마치 이제 항상 듣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잔소리처럼 와닿지 않는 그냥 익숙한 잔소리로 한귀로 듣고 한귀로 빠져 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이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저에게 말씀은 마약과 같다. 예, 좀 이렇게 마약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마약을 해보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미드나 이런 데 보면, 그니까 이게 약을 이할 때와 안할때그 사람이 너무나 그 뭔가 틀리잖아요. 몸의 반응이라든지, 그니까 영어에 이제 하이 된다는 표현인데, 마약이 중독됐을 때 굉장히 막 행복해 하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을 때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좀 천하무적이 됩니다. 예, 두려울, 두려울 게 없어요. 제 일이 안 풀리더라도 정말 행복하고 예, 그런데 반대로 어 이렇게 말씀이 제 가운데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는 어저 또한 근심에 사로잡히고 뭐 제가 뭐 대수겠어요 저도 그냥 한명 인간이죠 잘못된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다든지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을 미리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다든지 예. 지나치게 교만하고 있다든지 지나치게 나를 이렇게 좀 풋다운 영어로 풋다운 좀좀 내리 깐다든지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하루 일상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는 정말 그 하루를 결정하고, 정말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예. 그조정 목사님이 뭐, 감에 따라 산다. 이런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예. 성경에 보면은, 어, 그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붙잡지 않고 살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뭐, 악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예,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얼마나 이게 바람에 따라서 좌로우로 치우치고 예, 파도에 정말 요동치는 난파선 같은 불안한 하루를 살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이 말씀의 어, 영어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영어 찬양도 있고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뭐 이런 많이 저도 영어 찬양 좋아했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 English standard version 이거더라고요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내 발에 램프 등, 등이 되신다 이게 깜깜한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이 램프 기능이 있잖아요 예, 플래시라이트죠. 프레시라 그 기능이 있어갖고 그거를 어두울 때 비켜서 우리가 이렇게 뭐 도시는 사실 그렇게 어두운 데가 없지만 뭐 이렇게 전기가 작, 안 들어오는 어두운 쪽에 가면 키는데 정말 그 빛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뭐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공감하시라고 믿어서 하는 건데. 어 깜깜할 때이 빛이 없으면 발을 헛디디게 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건을 뭐 잊어버려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저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요. 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105절 뒷부분에 보면 어, save에는 I am in terrible pain. Save me, Lord. I am in terrible pain. 엄청난 고통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뭐 여, 아까 제가 영어 차원을 불렀지만 띵가띵가 이러면서 그냥 어뭐 빛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현실적인 절대 절명의 도움이 당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The message에는 또그 뒷부분에 Everything s falling apart on me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내 위로, 예. put me together again. 다시 나를 좀 put together, put together가 종합하고 여러분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So put me together again with your word.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를 좀, 예. 다시 나를 이게 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당신 다시 나를 좀 제정신으로 어,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예. 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휩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지만 어, 전에 그 밀크님이 여기 있는 걸 외워서 자기가 큰 유익을 얻었다 여기 영어성경을 정말 그거 잘하신 것 같고요. 저부터도 제가 이걸 녹음한 거지만 이 말씀은 제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어 어떤 저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걸 하나씩 정말 내일부터 더 암기를 하고 암기한다는 게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치우치려고 할때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더 저를 정말 안에 정말 박히도록 하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살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거는 정말 순위가 훨씬 미치고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물론 멋있죠 근데 겉멋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존을 위해서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더라도 좀 제가 도움이 같이 좀될것 같으면 이렇게 자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웃음>